제가 오늘 이렇게 미치랑 같이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프로필 촬영 겸 뭐, 사진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같이 겟레디처럼 기초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위위 아틀리에라는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받아봐요. 아침에 세안이랑 패드만 해주고 이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거라서 기초는 직접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고 가려고요. 우선 가장 처음은 아드망의 베르가무 포어 클리어링 패드 사용을 해줄게요. <웃음>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다. 우선 패드로 먼저 닦아주고, 에, 에, 에, 휴, 휴, 목이랑 귀 뒤까지 닦아주고요. 알았죠? 토너 발라야 되는데? 그리고 화장 잘 먹을 수 있게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발라줄게요. 리치 이제 내려갈래? 리치 이제 내려갈까? 리치 내려갈까? 리치 내려갈까? 울지. 응. 수분 크림은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수분 크림 사용을 해줄게요. 원래는 제가 4년 정도 혼자 자취도 했었고 이 집도 제가 뭐아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 <웃음> 이제 생각을 했었던 집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랑 일찍 막 결혼 결심도 하게 되고,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친구도 있고, 이제 막 강아지 리치도 있고 하니까 집이 엄청 막 북적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도 안 되고, 오, 어 뭐지? 막 북적북적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리치야! 근데 어,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이렇게 북적북적한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또 좋더라고요. 토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입니다. 요즘 피부가 조금 다시 예민해져가지고 붉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 가면 좀 붉은기나 잡티는 잘 가려주겠죠? 이거는 선크림인데 제가 원래 기초케어나 선크림은 마음에 들면 잘안 바꾸잖아요. 엄청 한결같이 이 제품이 막 바닥날 때까지 싹싹 긁어서 쓰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선크림이 생겨가지고 제가 바꾸려고 <웃음> 마음을 먹었어요. 얘는 토코보라는 브랜드거든요. 엄청 수딩 에센스 같은 제형감에 촉촉해가지고 여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짜자잔 공병 쌓고 몇년 동안 막한 제품만 보여드리고 어 약간 지겹다고 할 정도로 스킨케어에 엄청 진심인데 선크림은 오랜만에 바꿔보고 오랜만에 소개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저이 토코보라는 브랜드 자체도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2021년 11월에 출시를 한 브랜드고 이게 새로 런칭한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다 신상 브랜드의 신상 제품 저도 처음에는 테스트 해볼 때아 이게 또 신상 브랜드라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잘 써봤는데 써보고 나니까 만족도가 꽤 높아가지고 어 이거는 내가 영상에서 계속 소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생 브랜드인데 이거 바로 써보고 있거든요 가볍게 선크림까지만 발라주고 목까지도 발라줄 텐데 제가 이제 성분 공부도 하고 제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이제 제 눈에는 많이 보이고 느껴지는데 이 토코볼을 예로 들면 바이오 히알루론산 녹두 추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녹두 추출물이랑 바이오 히알루론산이 엄청나게 많은 함량으로 넣는 브랜드도 있고 이거를 그냥 약간 컨셉 원료 성분처럼 기본적인 화학 성분들을 메인으로 다 넣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정말 한요만큼 넣고서는 어, 이게 우리의 메인 성분이에요. 이렇게 약간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 일도 하다 보고 이제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함량을 어떻게 넣었는지 많이 보이는데 어, 수많은 브랜드를 많이 접하고 어,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는 메인 성분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이 녹두 추출물이나 메인 컨셉 원료로 보여드리는 이 성분을 진짜 찐으로 많이 담았더라고요 어, 다른 브랜드랑 쫙. 약간 차별점이 딱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 브랜드 자체가 좀 화장품을 만드는데 진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비건 원료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쓴 선크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비건을 조금 지향하거나 아니면 조금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도 좀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봤는데 사용감도 만족스러웠고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에센스 같은 수분크림 그리고 백탁 현상도 심하지도 않고 밀림도 없어가지고 저는 화장하기 전에 딱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 영상에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크림을 고를 때는 약간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순하고 성분을 가장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나의 이런 기준에 다 적합한 선크림이라서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비건이라는 것도 진짜 괜찮았어요. 얘를 제가 성분을 체크를 했거든요. 위에 메인 성분으로 바이오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녹두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녹두추출물은 팜오일 유래의 자연성분으로 일단 저자극이고요. 최근에 제가 히알루론산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히알루론산도 이게 유행이 자꾸자꾸 바뀌거든요? 요즘에 정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성분 중에서는 요거, 바이오 히알루론산. 바이오 성분이랑 히알루론산 성분이랑 조금 더 합쳐가지고 수분을 조금 더쫙 끌어당겨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화장품 제조 쪽 일을 하면서 어, 바이오 히알루론산이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보이겠구나 싶었는데 이 선크림에서 이 바이오 히알루론산이 써있는 거 보고서 어, 얘네들 약간 요즘 트렌드를 좀잘읽는구나 <웃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이 바이오 히알루론산 쪽을 같이 제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 뭐지? 좀 심상치 않은데? 어, 나랑 좀 보는 눈이 비슷하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일단 성분 자체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크림을 소개하면 이거 민감성이 써도 되나요? 저 예민한데 써도 되나요? 눈 시림은 없나요? 라고 질문이 진짜 많은데요. 저 라식 수술해가지고 눈 시림 있는 선크림 잘못 쓰거든요. 근데도 얘는 라식 수술하고 나서도 오,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고 두겹 정도 레이어링 했는데도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피부에 이 광이 좀 쫀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수분감을 같이 채워주는 제품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포스트 스프레이 세럼 사용을 해줄게요. 이 달바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간단히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샵에 가면 메이크업을 해주실 것 같아서 한이 정도만? 해주고 준비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킨케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샵에 가면 조금 더 보완도 해주고 프라이머도 발라주고 좀더 촉촉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위위 아틀리에라는 샵도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랑도 비슷한 면도 있고 저는 이제 본업이 메이크업 일을 하다 보니까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샵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네이 메이크업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받아보면 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난 지금 기대가 엄청있어가지고 어, 헤어는 이제 태연을 담당하시는 을 어, 헤어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고 메이크업은 어,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약을 할 때도 유튜브 이름으로 안 하고 일부러 저의 진짜 이름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진짜 랜덤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제가 후기를 몇개 읽어봤는데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가면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엄청 친절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스킨케어 기초부터 전부 다뭐 메이크업 선생님이 해주는데 실제로 메이크업을 받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후기를 몇번 읽어가지고 이게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찐으로 한번 받아보고 후기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 이제 준비하려고요. 우위아들리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는늘 어떻게 하세요? 웨이브 해주세요. 웨이브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게요 네. 어, 혹시 점막은 채우세요? 어, 채울 때도 있고 안 채울 때도 있어요. 그러 오늘 촬영한다고 하시니까 채울게요. 진짜으세요 네. 최대한 얇게 채워주세요. 네, 얇게 채워드릴게요. 어 이제 베이스까지 받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받으려고요. 소영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받습니다. 베이스 조금 포송하게 매트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커버를 엄청 해주시고, 그다음에 점막이랑 뷰러까지는 이제 스프 분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메이크업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영도 좋아하는데 저는 제 고객님들이 거의 다 핑크 공주 음 핑크 공주예요? 공주님, 어. 음. 네 요즘 트렌드가 또 화려하게 블링블링한 거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펄 엄청 좋아하고 시약하셨어요 오 네, 여기 예약했어요. 아, 네. 와? 촬영? 네. 날도 6월이라서 음 그날도 여기 온다고 하고 분식도 예약하고 다 했어요. 역시 예약은 빨리빨리 해야 돼. 예약이 진짜 막아내죠 많이 돼가지고 몇달 뒤부터 막 막아내고. 있 어, 플래너님 무조건 지금 빠르게 해야 된다고 아저 진짜 <웃음> 대학생이 진짜 좋아 <웃음> 아, 그래요? 맞아. 아, 저 나이 저 소울아홉이에요. 어, 저랑 동갑이에요 어? 진짜요? 네. 제가 좀 빨리 가긴 했죠. <웃음> 본명으로 예약하셔가지고 어,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그 아랑이 본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웃음> 저도 본명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완전 달라요. 지 쓰신 것 정보 가져갈 수 있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마스카라인데 그거 오늘 고정 잘 되라고. 아, 글린트구나. 음. 어떡 하다가 메이크업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어, 어릴 때부터 꿈이 이거였었죠. 근데 원래는 뮤지컬이랑 연극하고 싶어가지고. 네.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샵에 취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게 샵에 취업한? 저랑 또 동갑이라고 하니까. 어, <웃음> 이게 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서도 뮤지컬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니까 재밌어 광고도 음 찍고 광고도 찍고 저희가 학생일 때는 이 직업이 이렇게까지 떠오를 줄 몰랐잖아요 어? 맞아요 <웃음> 어, 그... 싫어해요 <웃음> 어, 그렇죠? 엄청 싫어했죠 그럼 새벽 일찍 나오고 힘들,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뭐, 재밌어요 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짬 내서 김치찌개 먹었다는 거 듣고서 진짜 너무 바쁘구나. 그래도 못 먹을 때도 있는데 오늘 네. 다행히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되게 먹는 게 아니라 흡입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메이크업을 하다가. 출장을 나갔었는데 어떻게 스탭 생활을? 네 <웃음> 어떤 대표님이 어, 응. 영상을 자기가 찍을 거니까 한번 응. 와서 메이크업을 하, 하면 응. 뭐 알바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 진짜 알바비 준다고? 씨, 그럼 해야지 하고서는 <웃음> 네, 네. <웃음>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게 유튜브였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그런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어, 그때는 그 그... 그렇게 막 활성화되진 않았나? 어, 네, 잘 몰라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줄 몰랐어요. 다 끝나고 헤어 이제 가자. 이제 도착해가지고 촬영 하려고요. <웃음> 네 메이크업은 제가 밥을 먹어가지고 입술 위에는 조금 더 발랐고 그 외에 따로 크게 수정을 한거 없고 렌즈만 착용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샵에 처음 받아봤는데 우선 느낀 게 엄청 많아요. 어, 저도 예전에 일은 했었지만 이렇게 또 다른 샵에서 받아보니까 일단 위위는 엄청 바쁘다. <웃음> 진짜 바쁘고 사람도 엄청 많고 연예인분들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어 오, 오 뭐야 하면서 좀 신기했던 건 있었는데 오,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오. 누구시지 하는 건 있었고 스테프이 기초부터 베이스 그리고 위에 컨실러 작업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뷰러랑 점막까지 다 채워 주시거든요 어느정도 약간 스텝분이 좀 많이 해주시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헤어를 받을 때는 그 태연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음. 느낌이 다 스태프분이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어 <웃음> 뒷머리랑 옆머리도 어느 정도 스태프분이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모셔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쉐입 라인이랑 그리고 볼륨감 체크해주시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이런 디테일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딱 정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지금 딱 피부로만 봐도 엄청 화려한 게 바로 보이죠? 이렇게